식인종으로부터 프라이데이를 구하고서는 같이 섬에서 살아가는 내용이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 소설에서 후반부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원작에서는 총 2부로 구성되어 무인더의 가책 이전과 무인도 생활로 나누어져 있죠. 작품을 살펴보면 영국 요크 태생의 로빈슨 크루소는 현대사회의 집안들과 마찬가지로 부모님과 장래 희망에 대해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은 자식이 안정적인 자리를 잡기를 바라지만 성장하는 자녀 입장에서는 새로움을 갈구하게 되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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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데이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대가로 로빈슨에게 충성심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은 영국의 소설가 데니엘 디포의 창편 소설 로빈슨 크루소에 대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